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신고충 국신입니다 제 취미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하기고 저는 그 신고한 영상으로 힐링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할 말이 조금 많아서 말을 빨리빨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 자막 기능을 켜고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긴 했죠 그런데 팩트입니다 이미 제 채널 컨텐츠 중에 집중신고 컨텐츠로 몇 차례 다뤘던 지역인데 뭐 은평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아파트라고 저는 어딘지 정확히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 은평구의 힐스테이트가 한두 군데가 아니긴 한데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아파트 가격이 현재 판매하려고 올려놓은 가격은 14억에 올려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억으로 끌었던 이제 그 11억에 대한 근거는 1 4 8제곱미터에 전용면적 114제곱미터짜리 집이 2020년 12월에 10억 9천만원의 실거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허언증 거짓말한 건 아니고 진짜 팩트를 가지고 썸네일 제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매모된거나 아니고 그러니까 14억에 올려놓은 집도 있다는 건데 여기를 14억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뭐 진짜 집값이 말도 안되게 비싸긴 하네요. 그 대출 제도 때문에 전용면적 114제곱미터짜리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59제곱미터짜리 먼저 시세 구경 한번 해볼까요? 시세를 오름차선으로 이제 정렬을 해봤는데 어 59짜리가 9억이래요. <웃음>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평당가격이 얼마야 이게? 그러니까 59제곱미터면 진짜 세 어, 명이서 살기도 사실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실거래 가격도 9억이고 실제로 이제 매매하려고 올려놓은 가격도 9억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전용면적 이제 84짜리 한번 볼게요. 저희 집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이제 84 제곱미터 짜리인데 공급면적 전부 다 하면은 아마 114 제곱미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집 내부만 딱 했을 때 이제 84 제곱미터라는 거거든요. 부동산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굳이 아시, 아시겠지만 그냥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제 채널이 부동산 채널 유튜브는 아니고 힐링 영상 제작하는 채널인데 뭐 본의 아니게 부동산 시세를 말씀드리고 있네요. 네. 84제곱미터짜리도 이야. 여기가 10억이래요 10억 실거래에 이뤄진 가격이 9억 9천인데 뭐 10억이죠 뭐 그리고 팔려고 내놓은 집들도 보면은 10억 3천 7천 뭐 이러네요 그러니까 시세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진짜 미쳤죠 여기가 서부선인가? 그 지하철이 생긴다고 이제 호재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은 덕분에 이제 졸라 부자가 되었죠 줄에서 졸부라고 하는데 뭐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신호위반하는 거 보면 뭐 선진시민은 절대 못 되는 것 같아요 뭐 부자니까 과태료 6,7만원 정도는 뭐 돈도 아니겠죠 유칙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쨌든 여기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위반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동네 형님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서 단속하다가 제 촬영 장비인 전화기를 뺏긴 적도 있었고 네, 를 하시는 거예요? 네? 공공업적으로 이왜 찍어요? 아 뭐하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숨지 아, 마세요? 어, 뭐요 <웃음> 그 분이 불운했던 거죠 하필이면 저를 만나서 아뭐 후속까지는 아니고 그때 제 전화기 뺏어갔던 분은 제가 영상에 고정 댓글 남겨놓기는 했었는데 결말이 아직 안 났어요 형사 고소한 거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결말은 아직 안 나와서 어 현재 진행형이고요 재물은닉제랑 공익신고자 보호법 두 가지 사건으로 제가 형사 고소를 했고 재물은닉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풀 건데 법 관련 내용이라서 존누잼 내용이니까 굳이 이 부분은 넘겨 보셔도 됩니다. 네, 뭐 타임스탬프 남겨 놓을 테니까 알아서 넘겨들 보세요. 저는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 꼭 적용되기를 바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항고까지 했어요. 항고했는데 결과 먼저 알려드리자면 항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법용어가 어렵죠 그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말이고 기소는 죄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유예한다는 거죠 그리고 혐의없음에 대한 항구한다는 건 혐의없음 결과가 잘못되었으니 상급법원에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구 기각되었다는 거는 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고요 저도 법알못시고 그리고 뭐 저도 법을 모시고 뭐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뭐 댓글로 좀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구 사건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원래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대요. 이제 그도 그럴만한 게 검사 신분이 있는데 원검사가 처분한 결과를 다른 검사를 뒤집는다는 게 원검사 자존심도 건드리게 되는 거고 변호사 안 쓰고 항구하면 웬만하면 기각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변호사 비용 이제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이게 저도 억울한 게그 공익신고자보호법 법령에 의하면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영상이 길어질까 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또 이제 브리핑할게 뭐 간단하게 지금 제가 한다고 했는데 또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뭐 저는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을 이제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명확하게 해당이 되고요. 제가 했던 그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했던 행위는 공익신고 등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불이익 조치라고 하면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제 전화기를 이제 빼앗아 갔던 걸로 인해서 제가 공익신고를 하는 데 있어 정신적 손해를 겪고 있으니까 불이익 조치를 받 받다고 제가 주장을 한 거고 이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명백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되었거나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혐의 없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제물은닉제 네. 기소유예 사유도 초범이고 뭐 피해자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대서 기소유예 했다고 합니다 이미. 아니 피해자한테는 사과도 없는데 검사한테만 뭐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거래요 뭐더 얘기해봤자 저만 스트레스니까 야, 오늘도 그냥 하소연이고요 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암튼 지금 뒤에 제가 이제 띄워드린 영상들은 제가 6월 말에 또 여기 주민들이 신호위반이랑 직진 지시위반하는 모습을 찍어서 신고한 영상들입니다. 네. 총 44건을 신고했는데 확실하게 신호 및 지시위반이라고 명확하게 과태료 처리하거나 운전자가 출석해서 범칙금 티켓 처분 받은 게 34건이고요. 그리고 애매한 답변 3건에 경고 처리가 4건이었습니다. 애매한 답변이 뭐냐면 경고 처리한다고 답은 안 했지만 아마 경고 처리하거나 위반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은 건들이겠죠. 그리고 경고 4건 중한 건은 직진금지 무시 차량이었는데 뭐 직진으로 들어왔다가 직진으로 나가서 저한테 이제 두번 신고당한 차량이에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일부 경찰서에서 신호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근거로 정지선이 찍히지 않아서 경고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어...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보행자가 있었을 때는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처리하신 곳도 있었는데 이마저도 보행자가 없었으면 무조건 경고 처리를 안 해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경찰 분들 맨날 견찰견찰 소리 들으면서 정말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전화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처리되는 게 맞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촬영하다가 전화기 뺏겼던 적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다니 그래도 정지선까지 나오게 대놓고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위험에 노출시켜서 죄송하대요. 실제로 한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지역 관할 경찰서는 서울 서부경찰서인데 뭐 서부경찰서에서는 그래도 전부 과태료 처분 하긴 했습니다. 공제보보는 실적도 올렸고요. 제가 이날 벌어드린 과태료는 엄지금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전부 과태료로 계산을 했고요. 1인차한건에 30차 34건 총 243만 원을 벌어드렸습니다. 이거 다 제가 국고에다가 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가 제 벌어드린 국고의 혜택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웃음> 예, 작년에 그 10월에 방문하고 중간에 가끔 가다가 이제 단속 목적으로 갔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지나가기는 했었는데 지나갈 일이 있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 작년에는 20분 정도 찍어서 40건 정도를 신고를 했었는데 이날은 1시간 조금 넘게 촬영해서 42건을 신고했습니다. 뭐 거의 단순 시간만 놓고 보면은 뭐 3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죠. 예. 근데 뭐차 자체가 많이 없더라고요. 뭐 재택근무 때문에 그런 건지. 아, 그리고 여기 보행 신호가 그 올레드 교차로라고 해가지고 보행신호시 모든 보행자 그 교차로가 녹색신호로 바뀌는 교차로인데 요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대각 횡단보도 설치가 되었고요 그랬는데도 정신 못차리고 신호위반하고 직진금지 뭐 위반하는거 보면 은 진짜 니들은 중국 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역대급으로 길게 나온 것 같은데 뭐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뭐 편집자놈이 알아서 편집할겁니다 편집자를 따로 준건 아니고 제가 편집자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집 가는 길에 여기 촬영한다고 방문을 할때 어, 이날은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따릉이 또 타고 오지는 못했고 공연 주차장에다가 이제 주차를 해놓고 왔어요 그런데 집 복귀하는 길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떡하니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장애인 표지 차량에 대한 그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표지가 있고 그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 장애인 표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제가 가는 길에 신고해가지고 네, 과태료, 이게 10만원인가 날아갈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에다가 이제 10만원 더 하면은. 얼마 제가 굳고 벌어드린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공익에 기여를 했다는 점 충분히 말씀드리고 네, 오늘도 존노재민 제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힐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어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뭐 사실 저는 수익창출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채널이고 동기부여는 그냥 이 영상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구독과 좋아요랑 뭐 댓글도 남겨주시면 뭐 감사하긴 한데 사실 댓글 남기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채널들 보면서 댓글 안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무리한 부탁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댓글 남겨달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힐링 되었다는 그 응원 댓글 보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예, 특히 진심 섞인 댓글들 보고 이제 감동받고 이제 가슴 쓸어 내리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뻘짓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